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유튜버 경일 t v 에 나온 이근혜리요 오늘 MC로 같이 꿈에 대해서 얘기 나누려고 했었구요. 아, 꿈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저는 감성기술 연구학을 감성기술 연구 네. 네. 관련된 과를 나오고 있는 건요 네. 아, 공공재능대공요 아, 네. 네. 현재 그러면 대학생이신 같은데 2학년이? 아직 1학년 1학년인거요 네. 감성기술연구 쪽을 어떻게 하다가 그쪽으로 생각하게 해주요아그거이나 네. 사이트를 참고해보다가 특히사를 좋아하는거 심리학이랑 인이아이공기능이랑 심리가 아, 네. 심리학이 이게 잘믹스가잘 되니까요? 어지는않은건가요 또한 직업인 것 같아요. 또 퐁얼 리누에서 현재 뭐 준비하고 있다거나 뭐 사정이 있다면 잘드 있을까요? 아, 직 1학기라서 1학기라서 앞으로도생각해보 있는 것 네, 오늘 또 시험도 얼마 안한 것일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